고액강의는 꿈을 파는 강의입니다. 일명 뽕강이라고 하죠. 보통 강의 성공 사례로 나오는 분들 보고는 나도 저 강의만 들으면 그렇게될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강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보통 강의의 역할은 30% 이상을 넘기 힘듭니다. 어떤 강사분은 그러더라고요 강의의 역할은 10% 정도고 나머지 90%는 그 사람의 역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엘롬델이란 말 아시죠? 그 사람은 a 랑 강의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라 B라는 강의를 들었어도 성공할 사람입니다. 될 만한 사람의 역량이 있는 겁니다. 같은 책을 봐도 성적은 다 다르게 나오고 같은 학원을 다녀도 성적은 다 다르게 나옵니다. 학교 다닐 때 기억나세요? 안에서 1등하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랑 같은 학원 다닌다고 1등 되나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 1등하던 친구가 학원 옮긴다고 성적 엄청 떨어지는 경우 있었나요? 강의에 대한 한상 버리세요. 특히 고액강의의 경우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고액강의는 그냥 돈 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한 달에 천만원 번다는 500만원짜리 강의 퍼스널 브랜딩 500만원짜리 강의 페이스북 페이지로 돈 벌기 천만원짜리 강의 강의는 추상적일수록 비쌉니다 사실 강의에서 알려주는 내용을 세분화 시켜보고 추상적인 이름을 바꿔보면 같은 내용을 다른 곳에서는 10만원도 안되는 가격 또는 유튜브에서 무료로 배우실 수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고액강의 절대 듣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천만원을 넘게 받고 있는 몇몇 강의들의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 정보가 그만큼 값어치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강의 듣기 전에 그쪽 분야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추상적인 강의가 실제 어떤 내용으로 강의할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액 강의의 장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고액의 강의료를 냈다는 것에 아까운 마음에 그 강의를 엄청나게 값어치있게 생각하는 거죠 5만원짜리라면 듣고 흘릴 내용인데 집중해서 듣고,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운이 아까워, 실제로 써먹는 거죠 음, 본인 컨트롤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큰돈 내서 자신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배부분의 지식은 그 업계 분들의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식사 대접을 하면 은 말도 안 되는 혈값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인 중에 20대 중반 정도의 나이에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자신이 만나고 싶은 전문가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겁니다. 전문가분들도 20대의 어린 친구가 자신의 글을 보고 좋은 말씀 듣고 싶다고 먼저 호감을 내비치는데 당연히 기분 좋기도 하고 대부분 만나줍니다. 어떤 분들은 한시간에 50에서 100만원 이상 비용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 이 친구는 좋은 곳에서 식사 한끼 또는 그마저도 전문가분들이 어린 친구에 뭘얻어먹려고 대신 다주기도 한답니다 이건 젊은 분들만 써먹을 수 있습니다 30대 넘어서 이렇게 하시면 장담 못 드려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고액강의 들어봤자 아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인 상태에는 고액강의 수강료가 얼마나 과다하게 측정되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준비 많이 하셔서 비싼 강의 듣지 마시고 즐겁게 익히고 행하고 득하시길 바랍니다.